거기 사운드 어디가냐 이쪽으로 오네 오 날았어 오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뭐지? 이제 네,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도 아니죠. 자, 클로즈 서버에 이제 클로즈 베타를 진행하고 있는 서버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보시다시피 현재 정글맵은 굉장히 맵이 작죠. 맵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오 작아요. 진짜 딱 밀리터리 베이스만 한 크기로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이 배틀그라운드 측에 데이터를 얻었는지. 보시면은 파쿠르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붕 같은 데도 파쿠르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둔 곳이 많구요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요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는 부분 파쿠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맵이 많이 보 그럼 지형 지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죠. 자, 이, 이, 이 보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엥간한그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구들이 없어요. 보시면 텅텅 비어 있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없어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채워질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들이 텅텅 비어 있고요. 한번 이제. 이런 데서는 에큰 맵에 내려봐야죠 한번큰 맵에 내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안그래도 이렇게 좁은 맵에 100명이나 내리거든요 여러분 밀리터리 베이스에 100명이나 모여요 그런데? 대도시를 간다? 그런데 대도시를 간다? 야 이거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여러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100명 100명이 내리는 맵에서 대도시를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피바람이 부는지 자 대도시를 간다는 건 우승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겠죠 <웃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릴지 우와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네요 뭐야 어 뭐야 나나좀 애매한데 내려오 야 이거 뭐야 나 애매한데 내려버렸어 어이구 일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빨리 오우씨 아시 화나네 자 이쪽에 한번 내려서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기장 안쪽이거든요 자 갑시다 갑시다 천천히 걸어갑시다 자 AK도 있고 아주 좋아요 일단 맵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그냥 뭐라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냥 템이 전부야. 템이 전부야. 아 아무것도 없고, 어, 더라 어, 야, 어! <웃음> 뭐야, 이거, 씨. 깜짝이야. 어 카고팔 먹었네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어막아 굳이 막 그렇게 챙겨주려고 이거 먹으세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봐아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와막 달려와 가지고 막 입에 쑤셔 넣는 거봐 이거 드세요 하면서 그렇죠. 빠르게 2킬. 아주 좋아요. 저 친구도 저에게 이제 이거 빨리 드세요! 하면서 이제 퍼다주는 거 보세요. 너무 좋고요. 아왜 이렇게 오늘 친절한 친구들이 많지? 뭐지? 접대인가? 아 이것이 말로 만든 접대인가요? 어? 너무 완벽한데? 차까지 가져다주고 아, 너무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진짜로. 혹시 사벨을 가지고 있니? 내가 카우팔 끼고 있어서 필요하거든? 혹시 사벨을 가지고 있니? 친구야? 사빌사빌 어어 와와 친절해 탄띠까지와 대킥까지 와 쿠팡맨이잖아 그냥 와 총알 총알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겨다줬어 아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 충분하다니까 아이 고참 친구 에헤이 에헤이 그렇게 티 내지 말자니까 아 정말 아이 왜그래 왜그래 아이 아무튼 고맙다 아, 아. 아낌없이 퍼주네 음..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좁은 맵이다 보니까 벌써 첫 자기장인데 38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차 끌고 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에요 왜냐면 맵도, 맵도 좁은데 어그로도 끌릴대로 끌리고 사방팔방에 적이 있는데 차 끌고 다닌다는 것은 나좀 잡아달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엄폐물이 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맵에서 오야. 보시면은 이제 맵이 강을 끼고 있어요 아마존마냥 이제 열대우림 정글맵이다 보니까 강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이 일단 이 집은 안 털린 것 같은데 이 지역은 그래도 언제나 잔나깨나 문조심 열고 들어갈때 조심해야죠 내가 열고 들어온것도 아닌데 여기 일단 나가서 숨어 있어봅시다 일단 이쪽이 자기장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디가 있어? 어? 거기 사운드? 어디가냐? 이쪽으로 오네? 오오! 날았어! 오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뭐지? 와... 킹쿠팡맨! 감사합니다! 와 소... 와, 소염기에 막 보정기에... 아, 오늘 왜 이러냐? 아, 아티 내지 말라니까. 왜 그래? 아, 정말... 아, 지금 아낌없이 퍼주잖아. 너무... 아이, 정말... 아, 티 내지 말라니까. 아이씨, 고지껏대로 다 그렇게 티 내면서 주면은 사람들이 눈치 챈다고... 안돼, 안돼. 아..정말 거기 스킨 이쁘다 고맙다 잘먹을게 오 왔네 왔네 왔네 야 왔다 왔다 왔다 아 끝에서 멈춰줘아집오오오자 2분 2분만에 다 슈러들어요 이쪽 돌 뒤에 좀 타면서 이쪽으로 오는 친구들 봐야죠 자리 좋아요 여기 자리 좋아 데려가면 또 모르겠다. 이야 아래 자리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몰라서. 어 레드 중이다. 안 막혀 주세요 제발. 제발 안 막혀 주세요. 안 막혀 주세요 제발. 와. <웃음> <웃음> 어한 가운데 있으니까 무서워 좀. 있어 있어. 오오 오. 안 막혀 주세요 제발. 무서워 무서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레드존 그만 너왜발 긁고 있어 시끄럽게 태평한 순간이 아닌데 오케이 자 레드존 배아씨왜또 떨어져 좀 돌아가야겠다 사람이 없나요? 자, 자기장 자 빨리 줄고요 벌써 자기장 줄기 시작했죠 현재 14명 남았고요 13명 카고팔로 대가리 뚫렸어요 최소 총소리 들렸는데 총소리가 더 늦은 걸로 보아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저랑 총소리가 나중에 들렸죠? 그럼 저, 저랑 좀 멀리 떨어져있다는 소리예요자 자기장 벌써 출고있습니다 일단 제뒤쪽에 없는거 확인했었는데 아까부터 아직 모르니까 살살 살살 이동해야되나? 8명 생존 뛰쳐 나가고 오씨. 사운드 무료 봐내 뒤에 하나도 없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내 뒤에 한명도 없다고? 와 이걸? 다섯명? 이걸? 딱았나 이쪽 언덕이다 이쪽 언덕이다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아까 저기서 총소리 들리던데? 다섯명 남았죠? 저랑 똑같은 친구가 필때야아 와 변태새끼 이거 씨. 와 변태새끼 이거 씨. 날 봤어? 와 진짜. 아저 이동하는 내가 보였구나. 아 진짜. 아아 아, 뭐야? 관전놀이 뭐야? 안돼. 아아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삽태는 날. 아 결국 5등에서 끝났지만 아 굉장히 아쉬워요 <웃음> 아무튼 이제 사막맵을 아 사막맵이란다 4대4 맵을 플레이해봤는데 굉장히 맵이 좁고요 보시다시피 개싸움이요 개싸움의 연속이야 존버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피무라치는 총알 때문에 군버터탈수 없고 게임이 굉장히 빨리 타이트하게 끝나요 보시면 30분도 안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빨리빨리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